뭐라고 서 있는 거냐, 이거? 어? 들어가지는데요? 뭐야? 천막 숨 쉬고 있는데요? 으야 으야. 자, 먹고? 하면 <웃음> 뭐야 뭐야 아나 꿈속으로 들어가는 건줄 알았는데? 어? 이건 뭐지? 아 우리가 들었던 거군요 아니 근데 꿈안 꾸면 전액 환불해준다며 아나 이거 환불받아야겠네 미쳤네 어? 뭐야 이거 바깥으로 뛰어내려도 로딩 뜨네요? 우와 야여기에서 로딩이 됐어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뭐야? 이쪽에서 소리 났죠 지금 뭐지? 아니 난 무조건 가야겠는데. 아 여기서 여기서 들리는 소리구나. 아, 여기 공사 중이어서 원래 막혀 있었거든요. 드디어 열렸어요. 와, 뭐야 이게? 야 얘는 구현하기 정말 귀찮았나 보다 판자를 뭐야 나 여기로 못갈 줄 알고 그냥 제작진이 귀찮아서 이렇게 둔건줄 알았는데 진짜 판자를 놔뒀네 뭐지? 레알 네 판자네? 뭐지? 야 게임이 너무 기분 나빠 이상해 뭐야 이건 들어가려다 말았어? 설마 이 밑으로 내려갈 수있다고 f 그건 안되는 걸로 우리가 이 게임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컸나봐요 뭐라고 써있는거냐 이거 어? 들어가지는데요? 왕의 휴양리조트에 있던 쥐들은 전부 해피의 소박한 버거 뭐야? 천막 숨쉬고 있는데요? 어? 일단 커피 커피 두개 이거 왜 무료로 주지? 코란닭 찰리. 액션 피규어. 못된 연어 세미. 액션 피규어. 통통 돼지 필터의 액션 피규어. 농부의 액션 피규어. 암소 해피 so 피규어. 소박한. 소박한 조리법. 3달러. 집에서 나가지 않고 냉동 소고기 패티를 즐기세요. 뭐지 이게? 먹어볼까? 소박바못즐건는데 뭐지 이거? 손가락이 안 떨어지신다고요? 정상입니다! 저희 인기 제품 롤러 페이스트풀을 사, 사용하신다면 말이죠. 부디 섭취하지 말아주세요. 풀 <웃음> 소박보 XL 사이즈 딜럭스 통조림 인기있는 해피의 소박한 맛을 가공 후 보존처리하여 통조림에 담았습니다. 유통기한 진압? 근데 가격이 더 비싼데? 아주 오래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해피테마의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통조림이라며 섭취는 건장하지 않지만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봐봤네요. 아니 메뉴도 이상해. 그러면... 일단 커피. 좀 쫄리면 바로 마시고 튀깁시다. 아니, 아이템을 집어넣는 키는 없어? 던지기 아이템 사용, 회전 회전? 웬 회전? 그리고 배낭이 있네? 아이템 회전 어 귀여워 배낭이 있어서 배낭을 눌러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지금 숨쉬고 있는 저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브금, 브금도 심상치않고 is nothing short of horrific. It's not just our experiments. Something is alive down there. Upon extraction, I must demand Zane reconsider his lucid 여러분! 이때까지 봤던 모든 것들에 힌트가 있어요! 색깔이 코드래요! 이때까지 그냥 지나쳤던 모든 포스터들이 다 힌트가 적혀있어! 천호 흰파...발? Remember to make smart decisions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기억하라 라고 써있네요 일단 기억해놓읍시다 what the fuck 잠깐만요. 이거 이 문양 노란색이에요. 이거 사진 찍어 놔야겠다. 안 되겠다. 아까 이 배전반에 노란색 전선이 있기는 했는데 내려볼게요. 그걸 처먹으면 어떡해? 아이씨, 이키 헷갈려 이거. 아, what the fuck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순서대로 해야되네. 초록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오케이. 이해했고요. 이제 찾아야되네요. 이거 하나 먹고. 먹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배경음이. 이회전 어떻게 시키더라? 밟으면 큰일나나? 그건 아닌 듯. 어? 이 장치는 안전을 위해 전류를 결합하여 다른 입력 전력으로 변환합니다. 전선은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요? 뭐야 왜 파란색이 두 개야 근데? 이거야? 어? 아이 문양까지 같아야 되는데 문양을 한번 봐야 되겠다 초록색, 초록색을 봐야 돼. 이건, 이건 지금 파란색이야. 초록색 주변 환경의 단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어, 여기 또 써있네요. 힌트를 못 줘서 안달이네. 자, 내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불 들어왔고. 방금 뭐였죠? 그 다음에 뭐였죠? 노란색 자 아까 봤던 곳으로 다시 빠르게 돌아갑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였지? 흰파발흰 파빨 흰색이 여기로 돼있네요 흰.. 어? 문양이 일치하네? 오케이 때리고 파란색 근데 파란색이 이쪽에도 있거든요? 아 이건 그냥 그거네 전등 하빨 괜찮은건가?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식당 비순무리하게 생겼네? 이거 집어져? 요리 실력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일단 전력을 다 올리면은. 이제 요리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될것 같은데. 음, 뭐야? What the fuck! 이건 뭐야? 으악! 얜 뭐야? 아, 자폭병이구나. 오케이. <목> 어 뭐야 야, 뱃살 밑에 있는 이상한 찌꺼기같은거 나한테 던져 짜증나 공격모션 얘네 너무 많다 얘네 안보이는 곳에서 계속 증식되니까 자폭시켜서 없애려고 하지말고 일단 깔아봅시다 자, 빵부터 안 구워지는데요? 작동하는 버튼 없나? 아니면 패티가 지금 이게 구워진거일수도 있어요 이거 그니까, 러 그냥 빵을 으악! 으악! 띠옷! 일단 마셔 이거 마시고 패티를 해놓고? 숫? 숫? 숫? 숫? 숫? 꺼져. 그 다음에? 고기를 아무거나? 날고기 누구나 싫어합니다. 아, 이게 고기를 올려놔야 지 되는 건가? 빵은 안 구워지고? 아 어, 맞네. 이거 빵을 올려놔서 안구워지는거였네요 좀 기다려봐 나 요리좀 하자 패티 굽고있어요? 지금 무슨 패티인지 모르겠는 거를 굽고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구워지고 있는겨? 아야 아 어제 아, 맞춰서 좋아해 짜증나 구워졌어요? 올려놓고 자 이걸 가지고 뭐 얘한테 줘? 먹어! 좋아하는데? 근데 바로 안 끝날 것 같죠? 한번더 만들어야 될 듯? 여기 있으면은 일단 적어도 저 베개 밑에 비계 밑에 찌꺼기는 안 맞으니까 미친색! 아, 벽너어에서다 폭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아야, 야! 아, 폭발 몸이 싫어요? 뭐저줘 빨리! 에구 구워.. 약불이야? 구워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구워졌다 으아 자요 아직 모자라? 얼마나 더 줘야 돼? 만더맞으 죽는데요. 와, 게임 끝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자, 자, 자, 자, 하나 더. 아! 마지막 이길. 그렇지,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으. 으아! 뭐야! 으, 징그러워! 좋아, 일단, 마네킹 다죽었고요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버거 3개가 엄청난 포만감을 일으키고 말았군요. 으. 으. 으, 이게 뭐. 뭐야, 이게? 지퍼야? 뭐야 이게? 아, 인형이야, 이거?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형이야. t r a i t r a i t o i s e t r a t t h a v i e t h s a u r a s u e r r m i n t o t a AI 로봇이 아까 본 마네킹인가봐요. 로봇인 줄 알았는데, 유기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실험 실패작인가 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괴물이죠. <웃음> 야, 몸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와, 과학자들이랑 AI 로봇을 삼켜가지고 몸이 불어서 저렇게 된 거였어. 와우. 무려 수집품이 두 개나? 이거 뭐야 금...고야? 어 제작법을 찾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서 제작법을 뭐 어떻게 할수 있나봐요. 제작법... 근데 이 배터리는 뭘까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가 이거 클리어 했으니까 이제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컴플레인 하지 않을까? 근데 저기 위쪽에 저건 저거 어떻게 먹는거야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나? 어? 진짜 되나? 오 엥,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다고? 난본적 없는데, AI 그냥 터지던데요. 확률인가? 아, 아까 만난 마네킹들이 이미 그 개조가 된 것들이인 거구나? 아, 마네킹이 그냥 AI 로봇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미 그저 돼지의 살덩어리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좀비 로봇이었어요. 자, 이제 출근합시다.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저기서 시간 좀 많이 보냈는데, 괜찮은 건가? 토형은 어디 가셨을까요? 이미, 이미 출근 준비하고 있겠지? 그릴이 기다리게 했군. 토형 어 뭐야? 이거 눈이야? <웃음> 이제 쿠키랑 핫파이도 해야 돼. 뭐야? 옷 입었어? 얘네 원래 옷안 입고 있지 않았어요? 뭐지? 옷 입은 것 같은데? 얘네도 추워서 옷 입었나봐. 토형! 아, 기다리고 있었지. 미안해. 아, 어떤 돼지 같은 플레임이 공장에 있길래 조지고 왔어. 치고. 일단은 이거 한잔 마시고요. 그. 이제 이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좀봐야돼요 있다. 쿠키 반쪽 왜 이렇게 집어넣는건가 이렇게? 자 이제 영업을 시작하지 말고요 나머지도 다 세팅해놓자 그냥 형 숨쉬기 힘들어? 비염이야? 왜 이렇게 헐떡대 저 친구 저기 저러 또 저러고 있네? 아니 배고픈 가벼워 뭐야? 뭐야 버그야? 너왜 이러고 있어? 왜 길막해? 미쳤어? 야 꺼져! 빨간 버튼을 눌러.. 아! 됐네 자, 주문 뭐야? 쿠키, 그 다음에 닭고기 샌드위치, 양배추 없는 거, 핫파이, 아... <웃음> 이거 화력이 세졌네. 아,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구나. 아,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구나. 튀김은요? <웃음> <픽임은요? 웃음> 잘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탤 뻔했어요 저 지금. 닭고기 상추 없는 거. 피클. 치즈. 양파. 토-메이러. 버거 완성쓰. s 스베이 던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되지? 쿠키랑 핫파이. 이패티 뭐야 꺼져. 이것도 꺼져. 정신 없어. 어, 닭고기 샌드위치 치즈 안 들어있는 거. 아왜 이렇게 다, 닭고기만 찾아. 아, 으아악! 아이 놀, 아이 씨. 아, 저개새끼 아, 저개 놀랐네. 기기를 켜야 합니다. 아, 씨. 뭐야? 자, 일단 자방음 뭐? 치노치즈 오케이 뭐하졌냐? 이거랑 그 다음에 뭐? 후라이 핫파이 소프트 드링크 아니, 쟤네 왜 이렇게 미친듯이 돌아다녀요? 프라이랑 아타이랑... 아, 뭔 소리냐? 지금 소프트 드링크 자 여기요. 자, 다 다음. 다음 손님! 케이크, 쉐이크, 쇼프트, 드링크, 와 사랑합니다, 고객님 다음 쉬운 거 주세요, 쉬운 거 햄버거 말고 자, 닭고기 샌드위치, 노 토메이토 후라이랑 핫파이 핫파이 던지고 구워주세요 닭고기 뭐라고? 뭐 없는거? 토마토 고기 곧불 불 나갔어. 괜찮아, 괜찮아. 핫하이랑 뭐 달라고요? 프라이 토형, 조금만 방임만 하지 말아줘. 나좀 바쁘거든? 받으시고요불 켜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문 뭐, 뭐, 뭐라고? 쿠키, 후라이, 셀먼너겟. 오케이. 이거 쿠키고요. 자요. 어떤 스바라시가 자꾸 불거 이씨. 정신없어, 뒤지겠는데. 퍼핀포크. 돼지고기. 돼지고기랑, 쉐이크랑, 소프트 드링크. 돼지고기가 뭐지? 이거냐? 이거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파리가 안 꼬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랑, 쉐이크랑 소프트드링크 음료수 많이 드시네 좋아요 불 끄지 말라고 이씨 여기요 자 다음 손님 그냥 불을 키는 걸 포기하자 뭐 나중에 누가 켜주겠지 쿠키랑 핫파이랑 소프트드링크 아 깜짝이야 아, 끝났어? 야, 근데 오늘 수입 나쁘지 않다. 75달러. 아, 토영, 나 오늘 먼저 <웃음> 퇴근할게. 공포게임이냐고요? 넌 이게 공포게임으로 보이니 <웃음> 햄버거 가게 운영하는 게임 아니야? 아! 타이쿤이잖아, 타이쿤. 아, 피곤해. 아, 토영 퇴근. 역시 퇴근은 즐겁지, 그지? 아, 나도 빨리 가서 샤워하고 좀 쉬어야겠다. 이거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되는건가? 이 약을 괜히 팔것 같진 않거든요? 돈이 좀 있으니까 사보자 이걸 먹고 효과가 돌기 전에 잠들어서 내가 꿈을 못 꾼걸수도 있어요 지금 먹자! 으에 야! 그러고 보니까 하늘이 무슨 기계처럼 돼있네? 아 이게 가상세계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나봐요 애초에 제가 지금 정신개조칩을 삽입하고 이 세계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맞는 건가? 힘세고 좋은 아침 만일 내게 물어보면 나는 해피 형 들어가서 쉬어야지 거기서 뭐해 Hey, is s e r e s you, E7? o r e D7. w h are you? Cow got your tongue? w h y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 Oh, right. I'm k i n d of just a talking head. s o y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do you? Right. Well, I'm an artificial intelligence cybernetic organism. Or a robot, if you will. E7 was a human like you. A friend. Haven't seen him in a while, though. He woke me up. Now I'm g o i n g to wake you up. Huh? 아 내가 지금 그래 그래 그건 알지. 그래, 그래. <목소리도> 알지. 제가 아까 먹었던 제조법이 e 7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제조인가 봐요. <목소리도> 폐저법 뭐. 배터리 뭐야 이거 엄청 쉽잖아! 아니 아이템 이거 지금 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까 그 메인보드 칩도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뭐라고 해? 메인보드 어 배터리도 집에 있고, 풀도 살수 있고 좀 갔다와볼까 이거 문안 열리나요? 지금, 지금 갔다와볼까? 샤워 한번 하고 그걸 왜 마셔! 아 좀! 아나 진짜 바본가 에에아 바깥.. 바깥으로 나가는건 이게 더빠르죠 여기로구만 하이야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도 계속 들리냐 어? 그러고보니까 이거 뭐야? 콜버스 버스? 버스...를 탈수 있어? 아, 일단 다이소가서 빨리 메인보드랑 접착제 삽시다 배터리..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을 안했네 내가 집에서 있겠지? 있을거야 자 이거 5달러밖에 안하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사자 그냥 이거 라 통신기치 이거 맞겠지 그다음에 풀만 사면 되거든 이것도 왠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어,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 일단 좀 냅두고 어풀안 판다 풀 어디서 에 사지? 형! 자 오잉 오오오오 오, 오, 됐다 바..바로 엔딩 각인가? 키패드 해커 키패드에 사용하면은 해킹을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 일, 이, 다1 2 이, 이, 이, 마한번 이, 면끝 이, 에요 모르고 떨어져버렸어 으.. 북은 무서워 일단 먹고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일단 일단 일단 먹어 헉, 본인은 시뮬레이션 내인거를 알고있네? 어? 얘..얘가 E7인가? 아 E14라고 아예 그냥 녹음기록이 써있네 얘는 E14구나 이런 실험을 왜 하는 거야? 근데. They never came back. They never came back. They never c a m They never came b a t n e a e t r c n b e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큰일 났네. 어, 토형 나나 도와줘. 아, 여기에서 자야 되나? 문고리를 보라고.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그렇구나 <웃음> 아그나뻘 <그랬구나. 웃음> 그리고 이게 계속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 뽑고 메인박스 메인보드가 또 있기를 바라면서 뒤져보고 없다는걸 확인한뒤 실망하면서 위로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웃음> 형 안녕 배터리 여기있다 여이 여기 지금 헤드가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두개 넣어놓고 메인보드를 하나 더 챙겨올까요? 아니면 일단 잘까요? 머리 옆에 뭐가 있다고? 머리 옆에 칩이 있다고? 이거 이건? 이건 그냥 장식이잖아 이건 아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템이네요 쩌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해봤어요? 자 이제 여기 해킹할게요 366이네. 어, 뭐야 안으로 그냥 들어가져 버렸어. 오늘 여는 게 아니라 들어왔 a n g t be a n know. Maybe s just 어, 무서워. TV 겁나 큰거 쓰네. 좋다. a e l i m i n they 토영이 어? now, now <웃음> <웃음> 때까지만 해도 말을 엄청 잘했어요. 대박. 어, 여기 아이템 짱 많아요. 저작권. 저작권의 공포. 소리 먹어 이거 부셔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으악! 아! 아! 이상해 기분이 어어 어! 기력이 한칸 남은 게 최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속이 안 좋아요. 일단 샤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도영 안녕. 어. 아 좋아. 다행이야. 아, 기력이 네 칸까지밖에 안 차요? 다섯 칸? 한 번에 다 채워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네. 됐어. 아, 저 음료 때문에 토형이 저렇게 된 건가? 진짜? 하...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어 뭐야, 다시 채워져 있어. 무서워. 와, 왜 피규어? 설마 여기가 내가 피규어 얻은 것들이 다 모여지는 그런건가? 이건 뭐야? 야이것도 처음보는게 있다 와 20달러? 이건 뭐야? 아 이게 그 커다란 그 커피인가 보다 큰이랑 뭐야! <manter> 토형 여기 가고 있는데. i <웃음> <Tub> 아, 토영 어떻게 해? 너무 불쌍해. 이 가상 세계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러, 계속 이러고 있는 거고. 뭐야? 왜 무서워 이상해 포스터가 약간 <웃음> <웃음> 언어 능력을 상실했어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 불쌍해 진짜 불쌍하다 아 어, 고작 게임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냐 이거 어, 어 화장실 으악 다 본건가? 도형 괜찮아? 아왜 눈뜨고 자? 아이 섬뜩해라 이씨 어형 일어나서? <웃음> 좋아요 이제 다른 데도 하나씩 찾아봅시다 일단은 자고 생각하죠 꿈꾸나 한번 보자고 자,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수에요, 필수. 해킹 프로그램 만드는 거 뭐지, 이거 원래 있었나? 오늘따라 좀 새로워 보이네. 뭐지? 어디서 전화받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체를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풀이랑 배터리는 살수 있잖아 풀이랑 배터리는 살수 있으니까 기판만 항상 사오면 돼 어, 깜짝이야. 여기가 더 빠르지 않나, 근데? 이거 버스 뭘까요? 버스. 아까 지나쳤는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거 바로 그냥 직행하는 건가? 어, 2달러 내고 여기로 빠르게 올수 있구나. That toe guy. 어? I mean, w h o The other guy who kept everything right behind the scenes, he quit. But don't worry, should any events require your attention, you'll hear an alarm and your task will be displayed on that event screen by the register. You only get about 40 seconds, but that's more than enough time for someone like you. 40초 안에 뭘 해야된다고? 나, 나, 나, 제대로 못봤어 가게 혼자서 지금 뇌에서 심혈돌리고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나 자, 쿠키 4개 파이 오케이 겁나 잘 넣었고 일단 출근도장 찍고 이게 생선 너겟이고 이게 감자튀김이에요 토형 뭐 뭐라는건지 잘 모르겠어 나중에 얘기하자 바쁘니까 패티는 썩으니까 한 개씩만 갖고 오고, 응. 이게 닭이다이 까먹으면 안 된다. 돌아서 바로 작동. 손님, 어서 오십시오. 기타 천천히 오네 여유가 넘쳐 여유로운 삶이야 주문! 쿠키 3개 해피 딜럭스 노...머시기 이거랑 뭐야 이거 쓰레기를 뒷문 근처에다 내다버리세요 쓰레기? 이거네 렸는데 아, 씨, 버렸는데. 아, 처음에서 몰랐는데. 아, 좀 봐주지. 쿠키 3개. 하나, 둘. 버리고 하세요. 다음 후라이, 핫파이, 쉐이크 타는거 아니지? 후라이랑 핫파이랑 쉐이크 후! 기기를 켜야합니다. 왜... 왜 왜.. 왜 꺼져있어? 뭐야? 변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뚫으세요. 화장실이 어디지? 됐어. 쟤 뭐야? 저 투명인가? 핫타이 프라이. 그다음에 뭐 하라고? 어, 쉐이크. 가세요. 다음. 다음 손님. 뭐요? 아 이거 바라는 게 많아. 쿠키 두 개. 하나, 둘, 세. 기기를 켜야 합니다. 또왜날 뛰고 있어? 여기다가 일단 이거 던져놓고 뭔데 또 변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뚫으세요. 와, 진짜 미치겠네 게임. 개판이네 이거. 쿠키 두 개와 토마토 없는 버거. 만들고, 그 다음에 생선 너게 하다 됐어. 다음 포케랑 하파이 사랑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재료? 파이 여기요? 또 뭐? 변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뚫으세요. 아이씨. 어떤 자식이 자꾸 변기 막아? 넌 뭐야 꺼져.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잠시 넋이 나갔어요. 후라이. 후라이랑 너게 다시 이거 넣고 쉐이크 불 꺼져도 상관없어요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 드링크였구나 미안하다 소프트 드링크랑 이제 토마토 없는 일반 디럭스 세트 Remember how you fought PD? Found that key card hacker recipe well, 식당에 살아있는 쥐를 찾아서 처리하래요. 아, 나 근데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 나 큰일 났다, 이거. 쥐 어떻게? 잡았어. 태워, 같이. 우와. 토마토 없는걸로 알았지? 자 이거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거 아직도 미션.. 아씨.. 그냥 넘어가 토마토 없는거? 햄버거랑 끝! 아 소프트 드링크 느려 느려 여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나뭐 먹어야되는데 아 피곤해 잠시만요 손님 제가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 돼지고기 샌드위치, 쉐이크 소프트 드링크 왜또뭐 아, 변기 어, 뭐야 근무 끝났네? 아... 너무 힘들었다, 왜 이건 또 영어로 나와 2회 미만의 위반사항을 기록해야되고 딱두개 해서 다행이네요, 와... 에 나날이 갈수록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는데 아 그리고 여기 출근하기 전에 이거 이제 커피 필수예요 커피 커피 무조건 뽑아 마셔야 됩니다 토형 나중에 봐 여기 또뭐 버스 부를 수 있는 거 없나? 아 그냥 이달러 내고 편히 집에 가고 싶다 아 이거 언제 또 걸어가냐 안녕히 계세요 잡동산이 파는 거는 너무 귀찮으니까 빨리 가자 자 이제 해킹 툴을 4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돈이 은근 많이 필요하다니까 어? 뭐야 여기에서 무료로 하나씩 나눔 하는데요? 여기 또 생겼어 자 이제 풀이랑 배터리 두개씩사올게요뭐 배터리나 하나 있으니까. 꿀만 두개 사자. 더리가아아이리 챙기는 아많리 챙겨오면 좋리 g h a 여기다 h u e c i u i t b u i n g a t e s t i n v e 리하나만더 있으면 되는데 이 해킹 툴이 지금 어디에 필요한지 기억이 안 나요. 잠겨있는 곳이 꽤 많았었는데 그게 바가에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다 둘러봤고 일단 해킹 툴이 방수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상태로 샤워 한번 해주고 하하 <웃음> 막, 막, 이런데 열려있고 그런 건 아니지? 자 이제 밖를좀 둘러봅시다 어, <웃음> 뭐야? <웃음> 토형 아직 퇴근 안 했어. 아까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또 자, 여기. 잘 안보이죠? 어? 뭐야 어 인공지능이 수신을 차단했어요 레버? 야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눌러야 될것 같잖아 뭐야 이 무드등 되게 갖고 싶게 생겼다 소모양이네 헐 시민들 전부 다 로봇이었네요 뭐 어차피 가상세계니까 상관없긴 한데 헐링 당겨 뭐지? 밑에 길이 생겼어요? 폴리쉬 뭐야 이게 일단 왼쪽부터 어? 어? 어 방금 뭐가 있었는데? 빨간 눈동자 뭔가가 있었는데? 이거 환풍구가 왜 이렇게 찌글짜글해 o oh. u r What? 정면인데 정면말고 오른쪽을 먼저가볼게요 뭔소리야 깜짝이야 왜 일어나 갑자기 여기 멈춰야될거같은데 야 여기 해피 죽어있다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 전선이 연결되어있는 곳을 꺼야되는구나, 이 빨간색 이 줄이 여기에 연결되어있으니까 정면을 가서 이걸 꺼야되나봐요 껐죠 와. 아, 뭐야 으아, 뭐야! 내 가상세계에서 꺼져, 이 버그덩어리. 자, 멈췄죠?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한 생수에 일단, 히든 아이템. 키페... 아니 이거, 이거, 이거 그거잖아! 제작도! 음성 메시지 the, the i w a s r e y looking t o I m came to life. He is an actual personality. He never shuts up and every other joke bombs, but Nick, Nick is my only friend. This virtual intelligent cybernetic isn't just someone to talk to though. He's going to be my ticket out of here. <laughs> He's going to be my ticket out of here. <laughs> 그니까 러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로봇을 한명 데려다가 머리를 해킹을 했는데 해킹을 하니까는 이제 내 말동무가 되주는 내 친구 가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고 다시 올라왔어요 돌 아! 갑시다아 그래! 이 주변에 해킹할 수 있는게 있었던걸로 기억하네 헉! 드디어 박물관에 갈수 있나봐요 잠겨있는데? 박물관 잠겨있는데? 잠겨있잖아 확실하게 잠겨있는데 뭐문 들어갈 수 있게 생긴 문도 없어요 그냥 철창인데요? 뭐지? 동물관 얘기는 왜 꺼낸거야? 이러면 호형 맞은평 방은 열었나요? 여긴 키패드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아예. 키패드가 없는 곳은 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자. <웃음> <웃음>